이상한 만큼 119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위선에다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. 우선 선보고 후조치, 이 기업의 잘못된 강의. 고 이선호님 사건인데요. 사건 발생하고 나서 저도 직접 빈소에 찾아가서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. 어,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신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어, 사실 사람이 다치면 여러 뭐 판단해야 될 것, 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그 다친분을 보호하기 위한 또는 그 다친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, 그렇다면 당연히 뭐 소방서라든지 이런 쪽에 연락을 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것 같다라는 분노를 하셨어요. 현행법에는 아직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사고를 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근로자가 발생했을 었때 지휘라인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에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.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.